<목소리로>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목소리로> 와 오늘은 뭔가요? 와, 음. 재밌겠다 아, 방 탈출 또 저희가 좀안 하죠 해봤죠, 자방 탈출 네. 레이스거든요 유 네, 경험자들이 저는 어, 그럼 잘 따르겠습니다 <웃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웃음> 아, 네. 탈출이에요? 아, 이게 통째로예요, 이제? 신기하다 아, 좋다 이래는 좀 처음 다보네 그럼 되게 어렵겠다 네자를 풀어주시면 돼요 는 피스 오 케이크죠 자, 이제 저희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고, 네. 고 좋아, 가보자 난 30분 안에 탈출한다 뭔가 우리 탈출 못할것 같은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5, 4, 3, 2 아좀멀 <웃음> 좋아 히트, 힌트 쓸까요? 아니 아냐 <웃음> 어, 빨리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아, 힌트가 제한이 있잖아 아, 근데 이거 안 열어보죠, 안 되겠는데 열어보 이거를 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이거 힌트 아, 그러네? <웃음> 야, 하나씩 꺼내봐요, 다 꺼내봐요 사생대 금상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막, 야, 에이, 뭐 이런 게 키다 아니겠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일단 이거부저 풀죠 이거부터 라고 어. 하니까 어? 어. 아, 근데 나이 아침부터 머리 쓰려니까 아, 머리 안아 야야야, 나와 나와봐, 이거 아니야? 아, 네가 그럴싸하지 않아? 아, 잠깐, 근데 저거 이거부터 하라고 하데 여기서 풀게 있어? 근데 아, 이거를 보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해서 요거를 는 건데 그죠 전혀 와. 모르겠다고 봐 힘이... 아, 아, 뭐, 그러니까 여기에 상, 비밀번호가 겠뭐한번해지 이거 그렇나 아, 진짜 잘하는데. 이거 좀 어렵네. 이거 일단 여기 이거 이거 있어. 에휴, 이거도 아, 추 죽는 줄 알았네. 이좋아 <웃음> 힌트 쓸까요? 에이첫 번째 거는 이거 있어 써야, 써야 돼요. 아이, 지금 시간이 벌써 4분을올라갔는데 야, 4분씩 열열 같은 해않았나 봐. 답답해. 아니 근데 애초 여기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여기에 뭐가 있었어? 여기 동상 있었고. 동상 세 개. 이거 상 있었고. 상장. 시간좀 소름 돋았어 나도 <웃음> 야, 제 내용에 이하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이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만 딱 되면 그자 영상이 나와요 근데 얘만 보라고 했으니까 없어. 얘를 먼저 보라고 했으니까 모를까 야, 50분까지 뭐 없으면 힌트 쓰자 보자 만 아니, 어, 지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해, 지만 야, 잠깐만 자비원 개원일자 기준 야, 이거 왜 아무도 안 봤어? 대놓고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데 어, 이게 그럼 힌트네 자비원 개원일자를 찾자 자비원 개원일자를 찾아보자 개원 어, 자비원 개원일자 자비원이 뭐하는 데예요? 여기가 자비원인가 봐, 그냥 여기, 장소 이름이 아니, 개원일자가 어디 나와있어? 너무 못한다, 우리 근데 이런, 이거 런이 이거 안 열어봤지? 아니, 개원일자가 어디 나와있어? 1108 해봐 1108 아, 여기까지 있구나, <웃음> 여기를 안 봤네 1108이요? 어, 1108 일단 해봐 아니요, 안 돼요 이 자비원이라는 단체를 세운 날이 개원 그런 거? 어? 어, 그런 럼그 것도 있을 텐데 근데... 약간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도 자기 생일 생기는 날이 있을 텐데 그렇지 여기 1108하고 야, 그럼 일단 12... 30, 11. 11, 12 31, 해봐 어, 그럼... 1, 2, 3, 1 1, 2, 3, 일안 돼요 8... 야, 0, 8, 2, 7, 해봐 0, 8, 2, 7이요? 어 아, 뭘까? 안 돼요 진짜 쓸까요? 야, 여기 있다 1 1 0 3해봐 네? 아닌가? 잠깐만 이거 뭐야? 자비현 설립일 11주년 이래잖아 어. 이거잖아요 11... 그럼 11월 중 하나네 11월 뭐네 11월 셋째 주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셋째 주부터? 뭐야? <웃음> <웃음> <웃음> 하나씩 해면되지 야, 여기 뭐 날짜 이거 뭐 그거 없냐? 그, 저기, 열렸어, 그, 저기, 열렸어 네, 어, 1120이었어, 1120. 1120 내가 11월 셋째 주라고 갖고 11월 셋째 주아무거나다 돌려본 거야 그렇지? 그쯤인 것 같아 아, 이거 다, 다 같이 볼수 있게 펼쳐놓자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은 생각 네. 자, 유경 남자들 와, 빨리 모여요 머리 아파 자, 처음부터 근데 다들 경험해본 거 같긴 하죠 아, 네. 아, 왜 야, 근데... 야, 근데 너가 잘못한 거 형, 제가 찾았어요 이게 니라 저기서부터 내가 찾았어요 11월 세트때 제가 찾았어요 일단 다 넘겨봐, 일단 이거 뭐 아까 뭐 빨간 줄이든지 뭐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을 어, 거야 어, 여기 있다 김명의 대학 편입 지... 지... 하철 지하철, 지하철 TV 프로그램이 다 있다 아까 전에 저기에 그거 있었잖아요 EBS, KBS2, KBS1, MBC, SBS 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있는 이유가 있어? 지하철이 그왜 쳐져 있지? 잠깐만 그걸로 어떤 거 푸는지 알면 참 좋은데 이거 사진 지하철이랑 연관돼 뭐, 있어저 하이라이트가... 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진짜 이 지하철의 시계가 4시 31분 맞아. 정도니까 저거 만들어까 아까, 만들어볼까? 네, 저... 근데 저거 못 돌래 너 정말 떡밥해 못려 뭐야? 아까 만져봤는데 어, 돌릴 수네 <웃음> 어우, 깜짝이야, 깜짝기야 4시 31분? 나 4시에서 30분 조금 넘었셨어요 어, 이렇게 한게맞나 많을 것 같은데? 어? 금고 열쇠다 네? 이 요강 안에 있는데? 금고를 열어보자 아그 어, 열쇠 아닌 것 같은데? 그 열쇠요? 금고 열쇠라 적혀 있는데? 이, 이거 이 여기도 열쇠 하나 있던데? 아닌가? 이 요강 저... 안에 있는데?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 그 회사 아닌가? 그회안 되네 아, 이거 아닌가? 지하철 사진이 저거밖에 없는데 어디 있어요? 지하철 사진이? 응? 아까 지하철 미술사진 있서 여기 봤는데 시계가 있길래 저 시계 이거랑 똑같이 해놨는데 어? 여기도 시계가 여기 시계가 다 시계 있네 시계 엄청 있네 다 여기 있네 시계가 다는데 정확, 어, 여기는 없는데 여기 지하철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네, 이거 시계 되게 인위적이야 시계를 저거랑 맞추는 거 아니야? 4시 어. 31분? 그럼 이거 공사, 공사삼일이면 되지? 나 여기 시계가 어. 있어갖고 이건 줄 알았어 아, 그러네, 4시 31분이네 여기에 카메라 든 이유도 있지 않을까? 야, 4시 그죠? 31분 맞아 그죠, 시계, 그러니까. 시계, 시계 이거 맞을 거 같은데? 4시 31분 맞아 이거 여기다가 뜯어놓은 어. 이유도 있을 어. 거 아니야, 어. 뭐 아. 맞출 수 있게 그죠? 약간 대충 입증하고 4시 31분 <웃음> T예요? 음성, 음성 인식이야? 몰라 형은 <사실>. 왜? <웃음> 지하철 <웃음> 어, <여기 가게. 웃음> 지하철 아까 저 뭐죠? 너무 최첨식이냐, 내가 생각하는 거 <웃음> 지하철이라고, 지하철 저거 이제 여기 지하철이 거 말고 뭐가 있어? 일단 내 하고 있는 이 시계들은 어그로야 맞아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이건 아닌 <웃음> 것 같은데요? 왜냐, 이건 인위적이거든 여기가 시계가 아니고, 여기 뭔가 딴거 있나? 4시 네, <웃음> 31 <웃음> 어? 야!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지하철역? 다 지하철역 이름이잖아 맞네 맞네. 어, 금고 비밀번호 어? 구역 배정 받은 순으로 금고 비밀번호 세팅 이름 야, 여기 있는 지하철 여기 이거 잠깐만 3번 출구 아니 3번 그 3호선 이선수들로네 글자 금고에다가 치면 될것 같아. 아, 그러네, 그러네. 잠깐만. 이몇 토선, 몇 토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어, 그네 개를 치면 될것 같은데. 4, 2, 2, 3. 잠이야 여기 되게 삼특한 소리가 많이 난다. 아주 4, 굉장히 프이비시 4, 2, 2, 3. 안 되는데. 4, 2, 3. 어, 아니, 6권은 그 어, 그러면은. 아, 3m 뒤통수다. 4, 4. 죄송합니다. 이왜 틀렸네. 이 절에 한번더 놨어요? 아까 내가 했어. 그럼 어, 빨리 전 취소하고, 맞는 편리자 입력하는 게 키를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다시 해보자. 어차피 3에 틀리고 5분 동안 정비니까. 이렇게 망한 거예요. 아 뭐? 4, 2위선 아니구나? 야, 제가 아, 한번더 실수하면 네. 큰일 낀다. 어 다들 왜이리 못해요? 그러대봐요. 어, 응원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어? 아, 맞는데? 아이 무슨 삼각지 서울역. 여기, 여기. 지하철 말고 딴거 없나? 아, 야. 아, 이게 너무 좋지. 야, 4, 2, 5, 3이야. 오, 와, 아. 어떻게 알아, 이걸? 아까 이거 다 잘못 본거 같아. 내가 하나 잘못 봤어. 아. 우와, 대단하다 봤어? 아, 봤어? <웃음> 우리 아직 방 하나도 모르어 야, 망했어 <웃음> 아니요 아직 20분밖에 안 지났네 근데 방몇개더 있잖아요 대호, 구 그렇게 열면 네. 아니, 뭐 한... 어? 20분, 10분 더 줘도 뭐나쁘 이제 t v 다 이제 t v 야 채널 정보 야, 근데 나좀 똑똑하다 이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았어 EBS 3번 게. 문화, 문화 MBC 미래 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EBS, SBS, KBS, KBS? KBS 추가 e, 그 e. e? 이거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닐까? 이, 이거에 이맞춰봐 이거 아니, 그 네. 아, 저, 오케이 어. 오, 제발 상 어. 좋아 <스시> 와, 뭐냐? 와, 저녁이다 연계와 유계의 날짜 계산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안 찍히지? 일렸어, 문이 열렸어, 문 열렸어 멸망의 날만이 명, 구원을... 그래, 있는... 넌 계속 말해라 여기는 힌트가 없겠죠 아, 여기서 오래 기다리셨겠다 죄송해요 저희가 어. 멍청해갖고 <웃음> <웃음> 어? 어? 야, 야, 야 어? 왜? 네. 봐봐, 이거, 어. 이, 이거, 이거 어, 그거 음, 맞는 거, 거 같다 이거 다 이거 아, 이거 끼워넣어야 돼요, 저거 이거만 빼고 다 하지 마 끼워넣는 순서가 응.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저거 색깔대로 꽂아 넣는 거야 어, 이거 여기 있다 그냥 저, 저거 저다 꺼내 저 일단 끼워넣을까요 이거? 최대한 빨리 어, 하는 걸로 이것도 괜히 같이 준게아니텐 그렇지, 저거 이거 어따... 대가지고 하는 거 같아 여기로 출발하는 거같 어, 이거 그, 그... 아, 사다리 타겠네, 어, 자기들끼리 그, 그, 아, 그러네 이건 뭐 어떻게 하는지 나니까 어 이게... 요 어. 하빈 있어? t sure if you're going to 데 e able to get it. What is it? I'm n o 있 sure.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이게 음. 어 어디 어디 이거 지금 힌트 쓰자 그냥. 이거 어따 되냐? 오케이, okay, 이거 써. 힌트 써. 힌트야, 어따 되냐고 물어보면 안 되지 않아? 내 아니거든. 어, 되는... 그럼 이거에 관련된 힌트가 방 안에 있나요? 그 이거 어, 한번 열어 볼까? 오케이. 없어. 야, 봐요. 힌트 빨리 쓰자. 예, 어디 있어요? 네. 전혀 없어. 여기 있어. 그냥 팍팍 쓰자, 힌트. 어. 아. 아, 아, 아. 야, 가못 뭐 눌렀어. 아니, 이거 뭐 네, 이, 뭐야, 이거, 이, 줄, 끝꺼져 있니 이거 야 여기 또 아야야 하지 g 쓰지 마이줄끝 d 져 i 니 이거 야 여기 또 아야야 하지 c 쓰지 마 n s 쓰지 마 아직 안 o u cannon kill. Oh, there are. There are. t h e 9 9 a 이 e There a r 야, 이거 불러줘, 내가 할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 h 요 r e are. There a 밑으로 내려. 밑. 왼쪽, 오른쪽. 왼쪽, 왼. 내려. 아. 어, 당겨. 땡겨. 끝이에요 당겨봐. 오케이. 와, 와, 진짜. 와, 진짜 소름 돋네 이 사람들. 잘 만든다. 됐다. 완전 섹시해 나. 아, 다 모았다. 어. 진한이 왜 이래? 아, 이러면 뭐가 생겨야 되거든. 세게 밀어 넣지 말라. 아, 그거네요. 그냥 딱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안에 이거 왜 있어? 뭐? 그거 야, 그걸로 여기다가 한번 요술을 부려볼까 <웃음> 아, 배터리가 없는데? 그럼 이 배터리 한번 찾아볼까? 어, 일기다, 일기다 <웃음> 아, 얏! 나는 오늘 신체검사를 받았다 일기야 어, 뭐야? 이거 열린 거 아니야? <웃음> 열렸네 이아와 아, 이게 연결돼 있네 아, 음. 타임캡슐 있네 그럼, 그럼, 이거 뭐예요? 아, 또 뭐... 아, 뭐 비번 뭐 이리 많아 어, 이건 알파벳이야? 알파벳 자, 이걸 쓸 알파벳이야? 얘네 이름 그거 아니야? U, J 아, 유진이네, 유진 U, J, J H, L 지학이었나? 지 음, 얘가 뭐지? 야, 그 순서 아닌 것 같아 첫 번째 U가 없어 그래야 이게 순서가 뭐지? 야, 이거 그거 봐, J 해봐 J... J, J, J H, L인 거죠 뭐 J, J... 어, 네, 어. J? J, U, H, L이야 J... J, U, H 어 예, 찾다가 원장님이 어, 버린 ]ith. 쪽지도 주었는데 읽어봐도 무슨 일 없을지 모르겠다 나중에 오빠 데리고 물어봐야겠다 세 번째 H가 없어요? 잃어버린 쪽지세 번째 H? L부터 해. 그러면 L부터의 쪽지가 H였던데 l 부터 쪽지가 h 였던 L부터요? L, 그럼 마지막에 H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H, H가 이거 아니야? 쪽지 같은 거 없냐? 어, 좋다 나 완전, 나 똑똑 야, 우리 이제 좀 야, 야 갑지 갑자기... 쪽지, 쪽지 같은 거 있어 막... 하늘을 나르는 행사가 됐고예요 간이 작업장? 간이 작업장이 어디야? 저기 밑에인가 봐 아, 이거 이거인가 어, 보아빠뭐 열쇠이 열만한 곳 있었는데 응? 야, 여기 뭐 열쇠재밌어 와, 야, 근데 우리 온밖에 안 응. 남았는데? 한풀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오케이, 오케이 맞네 와, 와 나만큼 솔직히 시간 더 주겠다 아, 야, 봐 열게요? 응 어. 와, 진짜 소름 돋는데 여기 또 뭐... 어, 깜, 와, 뭐야? 아, 아 뭐야? 진짜 아, 진짜 저기 왜 숨어 에서 와? 아, 뭐야? <웃음> 아, 왜 거기 계세요? 아, 근데 우, 나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50분 동안 기다리셨는데 난 죄송해요 <웃음> 아이, <여기> 깜짝이야 이런 음술한 <웃음> 곳에서... 어... 어, 근 향기가 좋은데? 이중 보면 있을 만하지 여기, 오. 아니, 우리 감탄할 때가 아니야 어, 빨리 어. 여기, 여기 이 사람 죽은 이유가 야, 이거 야야그 거기 쓰레기네정재훈이네 그, 이분 총 맞은 거이 이분이 정재훈인가 봐요. 정재훈 벌 받은 거예요. 이분 아니 재훈이 아까 그 어, 잠시만요. 있어. 재훈이 설립한 사람인데 어. 이상한가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야, 어 이거는 뭐비출때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이걸를 이거 어, 여기 하나 다 비춰봐. 니노에게 설립한 어린 시절을 피로써 손을 씻겨내라. 야 잠깐만 근데 카 아니, 아니, 카메라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단 말이야? 여기 뭐가 있는 거거든. 손가락 집어넣을까요? 음. 야, 그거 묻는 거 아니야? 안 되네 그건 아닌 거 같아, 거기까지는 아닌 거 같아 비추어 볼수 있어 야, 여기 밑에 서랍 있다 뭔가 있는데? 중심. 아, 저기 뭐가 있네 뭐예요, 뭐예요? 야, 근데 그거 그, 그쵸? 하늘을 나르는 거뭐비행사될 거예요? 그거 뭐야? 아니, 저거 어떻게 꺼내는데? 물 오, 됐다 응 음. 오, 됐다 어, 나왔어요? 어, 됐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요 네. 어떻게 나왔어? 이거, 이거 인식하니까 됐어요 아, 신호 오는 것봐여기 <웃음> 인식하니까 물 나와요 예 yeah. 이게 뭐야? 안에 뭐 있어? 나좀 꺼내줘게, 이거 나못꺼내 우리 좀 나가서 하자 오케이 okay. 어, 더워 이게 아, 불결해 눈 아파 경계는 없죠? 아, 네 아, 아 줘봐, 줘봐 나, 방법이 나, 있어, 방법이 있어 1분 남았다 <웃음> 오, 나이스. 역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 <웃음> <웃음> 이분 나갔구나. 근데도 야방두개 열었어. 아, 호자를 또 탔냐고. 호자를 두 개다 우리. 원장님 역삼동 세미나실입니다. <웃음> 역삼동 세미나. <웃음> 땡땡땡땡땡. 역삼동 세미나. <웃음> 역삼동? 땡땡땡땡땡땡. <웃음> 역삼동이면 야 일기를 좀더 봐봐. 아 캡슐 캡슐 있다는데. 캡슐이 마약 찾잖아아 이게 이거야? 아, 끝났다 아, 저런... 아, 이런... 다 왔는데 뭐, 일단 끝까지 해볼까요? 해볼까요? 어, 해야 돼 사진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일로 와봐요 여기 사진 사진 사진 봐요 택시 타러 가야 되나? 사진에 왜?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역삼동 세미나실 세미나가 뭐안 이게 마지막이가 이런 ]가요? 게 세미나실이지 이런 아, 그런 거야? 저걸 음. 알아볼 음. 정도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중요... 거의 다 왔어요 <웃음> 아깝다 <웃음> 이게 마지막이래요? 그래 계속 해보자 아니, 그건 아니래 근데 거의 끝까지 온거 같아 역삼동... 근데 아직 우리 그걸 못 찾았잖아요 그... 라이트 비춰서 하는 거 사진에다가 비추는 거. 가 사진 보여요, 사진 보여 맞아요, 아까 다시 고아요 어, 있다. 역삼동 세미나실 어, 있다. 역삼동 세미나실 아, 라이트 비춰서 하는 거구나 아, 아. 어, 어쩌라고 그래서. 해 봐. 야, 저기다. 일단 다 비춰 봐. 사진 다 비춰 보죠. 되고. 아니, 이게 정답이라는 거 아니야, 결국에? 역선동 세미나실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 그럼 여기가 역선동 세미나실이야? 뭐 여기 아, 여기는 다 위치가 써져 있네. 그럼 이, 이게 이게 역선동 세미나실이니까 이거 맞는 거야? 거기서 만나자 그랬나? 어, 잠시만요. 오케이. 혹시 거기에 시계 있어요? 아, 무슨 돈이야? 아, 시계야. 야, 요 시계 아니야. 몇시몇 분이야? 야, 이거. 여기 있다. 야, 6시. 6시 30분 정도 대충. 여섯 몇시 삼십 분. 몇시몇 분인 거? 여섯 시 삼십 분. 여섯 시 삼십 분. 아니 아니 그냥 아니, 시기가 말도 안 돼. 시기가 그냥 이게 달라붙어 있으면 돼. 어 그러네. 거부하는데. 그럼 어, 가만히 있어 보자. 그 열어봐. 안 되네. 안 되네 자 힌트 쓰자. 힌트 우리 지금 세개나눠어 뭐라 물어볼 거예요? 열쇠 예, 너밖에 안 돼,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시계가 맞나요? 물어보요 시계가 맞나요? 시계가 맞나요? 네 아니, 알아요 그럼 <웃음> 뭐 그냥 여기도 말하셔도 돼요 맞아, 아, 확실히? 2시 30분 세미나실입니다 왜안 되지? 6분 왜안 될까? 나 하나를 덜차으셨어요그 시계, 시계 첫 칩이 아니라 다른 걸 꼽아서 시계를 맞추셔야 돼요 아 뭐라고, 뭐라고? 조침이 아니라 다른 걸 꽂아서 맞아 물 꽂아야 되나봐 뭘 꽂아야 돼 저... 뭐, 여기 꽂는 건가 뭘 주먹을 꽂아볼까 야, 아까 저기 애들 사람의 물 있었던, 서랍에 있었던 임시, 임시, 거 있지 않았어? 음식이래, 물건들 네. 바비 인형 하나 있었고 바비 인형은 꽂지 않을 거고 이것도 있었어 요실봉을꽂진 않을 거고 <웃음> 그그 꽂을만한 걸 저희서 또 찾아볼까 우리? 아나 저기 들어가기 싫은데 내가 들어갈게. 내가 더세 아, 어, 어, 저기 널 이... 리... 어, 또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냐 또여기를또 또 비추고 있잖아 거의 아까 그 손전등 나온 데예요 뭐래? 더 있는데 어, 또 있어요? 와, 어.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뭘까? 아저씨 몸에서 나왔어요? 어, 어. 이게 뭐야? 이거 맞춰놓고 여기 딱 꽂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카메라가... 어, 이건가? 네, 꽂아보아요 옆에 거에 꽂아볼래 아, 눌러... 누를... 아닌가? 아, 아, 이거. 어, 어, 이거네 아, 아 이거 c c 아니야? 음 아니, 이게 딱 맞는데? 이게?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그거 돌려봐 나, 나, 나, 나, 놔둬 봐 반대로 잠깐 이거 뭐? 아니, 여기 어? 딱 맞게 일부러 이렇게 돼 있어 잘라놨어 반대로 돌려볼까요? 아, 이게 돌아가네 어, 뭐 아, 그러면은, 이렇... 아, 원래 있던 시계에서 우리가 돌렸어야 되나 봐 아, 어, 뭐안해 <웃음> 한번 더 찾아볼까요? 뭔가 있지? 조심해요 어, 아, <웃음> 아, <웃음> 계속 어 아, 아이고야 <웃음> 아 걸렸어 아파. 괜찮아요? 아아 니 이거 다시 물어봐요 지문 아, 써봐, 아, 이거 계속 돌리는 거 맞는지 여러분, 거아요아 아, 아, 아 잖아 아, 열린 게 이거였네 아, 아 뭐야, 열려놓고, 열어놓고 아, 이러고 열어놓고 모르고 있었던 거 진짜 겁나 열심히 <웃음> 돌리고 있었는데 하뭐 있어? 어, 아, 터로다 아, 이게 돌아가네. 어, 뭐? 아이게 돌아가네. 어, 뭐? 그러면은 이렇게아이게 돌아가네. 어, 뭐? 그러면은 이렇게아래 있던 시계에서 우리가돌렸어야 되나 봐 야, 이렇게 풀어놓고 뭐, 떠거돌 뭐, 저도 못하 이거 돌아가 혜연아, 나다 진한니 혜연이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뜻이겠지. 아우 씨나. 미진이가 죽었구나. 네. 그날에 대한, 뭐야? 노래 껐어요. <웃음> <웃음> 노래 들으러는 <웃음> 뒤로 미루고 지금부터 할 말은 가장 큰 비밀이야. 아 여기 있구나. 그래. 이게 이게 할애드나. 앞에 꼬왜봤어 <웃음> 아뭐 시간 그만... 비밀 결사단이 존재하는데 비밀... 비밀 결사단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 그냥 그 비밀 결사단 어. 제 제이믹스 주도 차변창. 아 크게 읽어 봐. 결사단 이름은 매년마다 바뀌는 것 같고 12년을 주기로 처음으로 이름이 돌아온대. 결사단의 이름이 어? 어떤 것인지 알아내면 그들이 이곳에 숨겨뒀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000년의 이름이 돌아왔고 음. 2012년에 또, 또 돌아왔고 그렇지 아,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이거, 이거 보는 거 맞아? 여기 이게 마지막 같거든요 이거 이름. 알파벳이야 알파벳이야? 알파벳이야 그 이름을 하면 되네, 야 조은 해봐, 조은. 이거 근데 다섯 글자야 제임스 J.A.M.E.S 첫 글자에 J가 없습니다 아까 밖에 아, 결세 난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조명 남게 <웃음> 야, oh, yeah. yeah. <목소리> 음. -아 이 피를 해봐 피터 피를 PTR PTR 피터가 누군데 파이어맨 피피 파크 나 피터 너무 좋아했어 안돼 피터가 누구야? <목소리> 됐어 네. 됐어 <목소리> 피터가 누구야? <나> 됐어 <목소리> 됐어 야, 피터가 누구야? 여기 이름 적혀있는 것 중에 다섯 자인 것도 그냥 아무거나 불러봤어. 여기 라이트 좀 비춰주세용 뭐라 적혀있어? 요 읽어줘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을 선출하여 맨 밑에 거만 읽어주세요 모든 인원 양팔을 뻗은 채 계단을 향해 연기 구원의 암호를 세번 외쳐라 아, 우리가 이거 여기서 이거 하면 되네 어, 하면 돼 근데 연기 구원의 암호가 뭐야? 어, 저거 밖에 있는 것 같아 밖에 다시 나가볼까? 오케이. 여기 너무 덥다 어우, 여기 잘 만들었다, 근데 영원 구원의 암호? 되게 잘 만들었네 영원 구원의 암호 영원 구원의 암호 <웃음> 아, 덥네 저 <웃음> 계속 저기 <되게> 계시는 <해주는> 거야? <웃음> <웃음> 진짜 다리 아프시겠다 힘드시겠다 <웃음> 의자라도 드릴까요? 야, 자비원 그냥 세번 외쳐 일기 없나? 자비원 아유 전재환이라고 했죠 전재환 잘생겼다 전재환 잘생 <웃음> <잘 웃음> 일기 <웃음> 어딨어, 일기? 혹시 저걸까? 니 <웃음> 네 눈에게 더럽혀진 어린 시절을 피로써 손을 씻어내리라? 너무 길잖아요 형, 어, 근데 저희 얘들아, 잘못 알고 이렇게 그랬습니 네? 네? 여기 힌트 없다 그랬지? 네 빨간 방안에 맞지, 없지? 없어요 어우, <웃음> <웃음> 아, 이기만 해봐 <웃음> 아, 오늘 토도의 주제가 뭐 하셨을까요? 몰라요 방탈, 집 탈출 방탈출? 낭량 여름 특집 투주 주제가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오긴 했네 야, 쪼아 쪼아 아까 제가... Can't you see m 오늘 투추 Can't you see me? c 아아 와, 저래서 들어오게 해주셨어 아 야, 야, 손 다, 다 손들어 아 자, 손 들어 왜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오늘 많은 거같 오늘 2도 주제가 캔추심이었잖아, 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서 손들고 캔추심이 세번하 <웃음> 아니, 너무 웃긴데? 아, 아 잠깐만, 잠팔 뻗어예요 어. 양팔이 뻗어 양팔이 그냥 뻗어요 아, 오케이 뻗어 이거지, 이거 계단은 계단이 어디야? 아, 여기, 그래. 여기 계단 범경이 센터로 아, 일을 계단? 아, 그래. <웃음> 계단이야? 한 명이 센터에서 이러고 있어요, 저희가 이러고 있어요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캔추심이! 뭐야? 계야 어쩌라고 올려주세요 오,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c a 비 야, 계속해 봐, 계속해 봐 Can you see me? c 아니야, 여기야 와이 어. 뭐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 어, 준현이 누구 나가서 가자 <웃음> 한 명씩 <웃음> <웃음> 한 명씩 나오는 게 너무 지붕쪽 갈깃 같은와 이거 아, 그거 벽에 구멍 들려있는 거? 자 모든 결사 단원은 이 메시지를 받는 즉시 총장님께서 계시는 자의 병원으로 직결할 격할것 근데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나가면 되는 나가면 거 아니야?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끝이에요? 그럼 저희서 한 거예요? 우와, 탈출 자원관문은 아, 그냥 애초에 <웃음> 열려 있었는 여기 애초에 열려 있었잖아요 어, 맞아 요 아니, 근데 그럼 애초에 그냥 여기서 처음부터 나갔으면 됐잖아 <웃음> 야, 여기 신분증 갖고 왔어? 아니요 신문증 갖고 오자, 혹시 모르니까 야, 저기 임대 밖에도 있네 아, 밖까지 에 있어? 어 여기 왼쪽까지 있어, 04-390 04-390이요? 나가는 문이 이렇게 따로 있구나? 여기서 나가면 되겠네, 이제 04-390 안녕하세요 요 04-390 어왜안 되지? 세게 해보래요 세게 해도 진짜 망가질 것 같아서 그래요 난 <웃음> <웃음> 세게 엄청 세게 해봤어 야, 뭐 우리가 잘못 눌렀나? 04-390 맞아? 아 맞다고 했는데 왜안 돼? 오, 맞아, 얘들아 맞네 와, 오, 뭐야, 왜 뒤로 탈출, 빨리 나와 와, 탈출이 있다 야, 우리 아까 절로 나왔어도 됐었어 와,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이 <웃음> 이야, 탈출 성공 야, 이야. 뭐야 야. 저희가, 저희가 너무 신나는 저희가 걸. 60분 안에 탈출을 성공했습니다 사실 <웃음> 60분 안에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 60분 되기 전에 두개 열었어요, 방 맞아요 아, 주문을 외쳤을 때도 소름돋았어 Can 스 o u 잘했다 어, 어, 세상에, 세상에, 다 하, 했습니다. 세상에 다 했습니다 비행고는 뭐였어요? 공성공 아 근데 저희가 방 탈출은 한 사람이 있어도 집 탈출은 처음이잖아요 어, 그렇죠 <웃음> 해서 집 탈출 처음인데 90분이면 엄청난 맞아, 성과다 지수 형이는 그 처음 처럼 되게 잘한 거같아요 네. 맞아요 <웃음> 그래도 이득이야 많이 받았네 맨날 하나, 두 개씩 왔다가 재밌었어요 아니, 되게 아, 내, 재밌었어요 내용이 너무, 너무 탄탄해서 거야.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 그림 그 얘기 볼때 제가 그림 얘기 던져버릴 뻔했어요 약간 오, 오, 오. 세 명이 더 탈출하지 않았나 싶네요 에이 형은 <웃음> <웃음> 그냥 업격하고 용기를 세 명이서 얼마나 붙였어요 잠시 잘, 수빈 형도 빠지시죠? 수빈 형 처음에만 어, 내가 했는데요? 찾았어 하다가 뒤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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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르쳐요. 한 맞는 거였어요 첫날. 네 그러면은 투말로바 어찌 됐든 뭐탈출에 성공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후다유기도 네.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투셋에서 만날까요? 두두. 두두. 패션하면 슈링카이죠. 네. 네 저맨 믿고 가져갈래요. 나왜 이거? 이거 뭐야? 저 믿으시나요? 제 패션 감각? 오? 어, 나쁘지 않은데? 여기 있는 거 나한테 다 작을 텐데 스텝을 정했어요 이런 게, 여기 이런 데와와 괜찮다 멋있다 망했어 <웃음> <많이 쓰. 웃음> 어떡하지? 더러워 <웃음> 바로... <웃음> 와, 쉽지 않네, 진짜 저는요, 앞으로 그 의상 피팅할 때 있잖아요 오늘 몇 차기예요?가 아니라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